g r s 방 역은 덕카 덕카역입니다. 레디실로는 왼쪽입니다. The stop is 덕카 덕카. The station number is K130. The doors are on your left. 실정이좀내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